애들 왜 벌써 뻗었지?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하게? 누가 와서 이 옆에 있는 인간 좀 채워봐라. 보뽀보뽀보뽀 <shriek> <shriek> <shriek> <shriek> 꼬와 <웃음> 났어 이게 아주 보자 보자 하니까 안 왔다! 안 왔어! 다음 생에는 꼭 내가 당신 주인으로 태어날 거야.